오늘 오수업 실전이기 때문에 실전 강좌가 최고 재밌는 거지. 중요하게, 이게 제일 중요하지, 네, 지금. 머리 사람은 머리상으로... 혼란스러워요. 어? 혼란스럽다. 혼란스럽게, 이거. 당연히 혼란스러워. 울 이거 하고도 맞는 거는 맞고, 네. 왜 자꾸 혼란스럽게 해노 아니, 이제 이쪽, 저쪽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응. 그거로도다 맞거든요. 아, 맞다, 소리.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내가 어떤 데이터가 딱 있으면, 은딱 이제 시작하면 나는, 그냥, 아, 그냥 그렇게, 할지. 우리, 우리 스님이 내가 그런,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망인 거라. 그래서, 맞는 거는 맞는 것만큼만 받아들이고, 또 내가 이렇게 틀리다 하면 그것을 수정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막 무당의 길을 가지 않은 한, 한국문의 그거는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내가 필요한 거는 알아야 되는 것은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그걸 갖다가 멘붕이 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음. 음. 좋은 거 말고 틀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개운, 우리 목적은 개운이다. 그죠? 개운이 뭘까? 음? 우리가 하면서 개운이, 아니, 괜찮아, 괜찮아. 개운이 뭘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개운이 뭔지도 모르고, 뭐, 우리가 너무 상담하면 이거 답이 없잖아. 개운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다. 처음 들어본왜그럴도게 네. 아, 근데요, 근데 선생님,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송, 개운, 이런 없어. 용어를 저는 처음 듣고, 접했는데 처음 들었다 고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어 처음 들었다고 이렇게 하면 참그 이해해요, 그날 거야. 아, 이의 이의 아 괜찮아. 아니 아니. 학문적으로 어, 자기들이 그러니까 없을 수도 제가 있다. 얘기할 수 있는 제, 제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어, 처음 들었는데 당시 아 그럼 아, 맞아. 그 맞아, 있는 그저리. 약품은 방품을 알아요. 저는 한약 개통에 어. 관심이 어. 방품으로 내가 그 무질을 키우기도 하는데 그 약초로는 방품을 알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방품을알할 수는 있어요. 방품모른다고 있는 데서로 그거는 아니지. 그렇게 아, 그거는 그래서 당연히. 아, 그래서 내 이제 공격을 그러니까 하라 했잖아 아, 네.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이제 사 이런 전들어지만그 어떤 역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운 개운 아니라. 천부경이 아니라 이거 이거는 천 이거는 천부경 절대 아니다. 저는 기운이라는 기운 사 이런 들어봤어요. 해운, 대운 이런 건 들어도 개운은 제가는 저는 처음 들어본 거예요. 개운 근데 인터넷 처음 돼요. 개운이 뭔지 아이고 저는 처음 들어. 사준 사준 명리에는 개운은 기본이에요. 저는 명리를 전문적으로 한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아,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그는 그거, 나놓고 그렇게 그러니까 재운이라는 게 있다. 이 개운이라는 거, 방풍이라는 목적은 자 우리가 힘든 사람이고. 힘든 사람이고, 어? 어려운 사람이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겠지, 편하고 바쁜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는 것은 하나도 없겠지? 이거는 우리 진리 아니겠나, 그죠아 아니, 그러니까 그럼 자꾸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그래, 다 있는 말이다. 내가 뭐 없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어디 저, 저 아프리카 토인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상담하러 온다는 자체가 뭔가 힘들고 궁금하고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궁금하고 어떻게 결정을 하지 못해 갖고 고민스러워 갖고 오는 사람이 다섯 가지 이유 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내 편하고 내돈잘 벌고 뭐 그거한테 문제가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오겠나 상담하러 그러면. 우리가 카운셀러가 해주는 목적은 이것을 우리는 편하게 해결해 주는 거잖아. 이거 안 하는데 우리가 이상담하러면뭘 땜에 가겠나. 그러면 나쁜 것이 오면 어떻게? 나쁜 애군이 올것 같으면 막아줘야 되고 어? 나쁜 것이 오면 어? 피해를 갈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내가 힘들어갖고 옆에 개척을 못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개척을 해나가야 되고 어? 자기가 이앞이 길이 안 보이면 길을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결정을 못하면, 어? 현명한 길을 우리는 결정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카운셀러지. 이것이, 이것이 빠지고 나면 카운셀러고 상담이고 이거 할 필요가 없지. 그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 이 다섯 가지 유형에서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것을 해주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상담자로서 카운셀러로서는 빵이다 그건 안 해야 된다 할 필요성이 없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보자 우리는 절에 가보자 절에 가서 할수 있는 일은 뭘까 절에 스님들이 하는 건 뭐고 맨날 기도하고 천도제 해라는 거지 맞나요? 천도제야, 기도를. 뭐, 천도제하고 기도하고 손님들, 기다 열심히 해라. 기다 해야, 뭐, 지가 복 받고, 뭐, 시주 많이 하고, 뭐, 보시 많이 하고, 뭐, 해야만이 지 죽을 때 좋은 데 가고, 뭐, 그런다고, 아이가. 그러면 답이 뻔한 거지, 뭐. 우리 또, 그럼뭐 무당인데 가보자. 이거는 뭐 조금 다르겠지만, 그제? 무당인데 가면 맨날 구달는 것밖에 더 있나, 막. 어, 복 주고, 명 주고, 뭐, 조상님복 주고, 명 주고, 뭐, 맨날 구달하는 거 아이가. 그럼 우리 선명왕인데 가보자. 수명학 하는 사람들은 뭐고 맨날 뭐개명하라하잖아뭐 지금 하는 게 답이 뻔한 거잖아. 이개명이나개천는 똑같은 거야, 이거.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는 뭐 우리가 그 길이 아니고 역학과 우리는 성명학은, 이거는, 우리는 역학의 계열이기 때문에 성명학을 해보자. 근데 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평가하게 되면 정말로 얼쑥한 사람이다.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만해 봐야 우리 인구의 15% 정정도다 그 중에서 개명하는 사람은 0.1% 정도밖에 안 된다. 거기서 성공한 사람은 10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면 그 하나가 뭐좀 해결됐다 해갖고 그것이 전체 인냐 이게 떠버리는 거는, 그거는 정말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서울의 그 역삼동부터 시작해갖고 저 사당동부터 저 삼성동까지, 그게 우리나라 초고층 빌딩들이 전부 다 있다. 그 안에 가면 전 세계 다단계꾼들이 그다 있다. 그거 가면 아무도 지위는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지가, 그, 뭐, 개명해갖고 잘될것 같으면, 지나 개명해갖고 잘해뿌지고잘 성공해뿌고, 돈 많이 벌어뿐지 지가 막넌개운해준다고 뭐, 개명해주고 할 끼고. 그 미친놈들 하는 짓이지. 생각해봐요. 지부터 먼저 해뿌지. 아까 저 부동산 팔러 온사람도 있잖아. 돈 많이 벌일 것 같으면 어떡해? 아, 지가 사갖고, 지는 돈 많이 벌지. 막 쳐내갖고, 그 팔아라고, 사라고 해갖고, 부자된다 해서, 그걸 소리지 않아? 지나 해보면 되잖아. 지 개명 잘 해갖고, 음, 음, 지... 아, 그러니까, 이론이 그렇다는 거다. 현실이. 그러면 개명해갖고 잘하고, 그러면 지 개명해갖고, 지만 잘해보지. 그거에 막개운해가지고몇 프로는 맞고, 어디갖고, 이갖고 하게 되면 니네 운이 잘 풀린다. 어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우리는 개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명이라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고, 개명이라는 것은 특출한 경우에 있어요. 누구말따나, 내 이름하고 똑같은 놈이 어느 사고를, 큰 사고를 치다, 마. 이? 세기에, 막 이게 나쁜 놈이 됐는데, 내 이름하고 똑같으면 어떡해. 나 지금 자존심 사가잖아. 주변 사람은 면매나 놀리겠노. 그죠 그럴 때 개명하는 거고. 친구 간에 이름을 부르다 보면, 성하고 이 붙이고 부르다 보면, 이름만 부르면 괜찮은데, 성하고 붙이니까 뭐 이상한 이름이 됐다그죠 그럴 때 놀림감이 된다. 이럴 때 부르는 것이, 이 이름 바꿨다고 고이 운이 바뀐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이제 지금 공부하는 사람인데 신신당부하는 것은 우리가 참 내가 뭐가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내가 무슨 도인이다. 도인이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 우리나라 무당이 얼마나 많노? 똑바로 무당 어디있노? 우리나라 스님들이제 도통한 스님들이 어디있노? 해봐야 뭐책한거 써가지고 막 떼어갖고. 그 아래서 내부 보면 엉망진창이 천지백아니다 자 네번째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 역학하는 사람은 맨날 파는게 어떻게 부적이다 그지 부적장 사는게 색깔을 해보자 달마대사가 이 부적의 탄생이 어떻게 해? 달마대사 우리나라 사람 아니지 그제 달마대사가 귀신 붙인 사람인데 지가 열심히 밤새도록 어? 경명주사 갖고 한개채어갖고이만큼딱 붙이니까 귀신이 도망갔다고 했는데 아 내가 따라서 그렇게 똑 하게 되면 그게 귀신이 도망가겠나? 아이고 참 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래갖고 지금 불교상에 가봐라. 한해 부적이 이때 이만큼 하고 몇천 원씩 뭐몇만 원씩 안돼 이만큼 이어갖고 그거 한 개씩 줄어놓고몇만 원씩 받아가면서 그거 교훈한다고 그거 미친 째 아이가 그거. 이세상에서뭐드해 그럼, 이거 갖고 뭐 하겠노? 이거는 지가 해주겠다, 고래갖고 난리지기는 거야, ,잉? 내가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이거 고쳐야 돼.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하는 거야. 이거 점도 사기치는 거 아니가, 뭐. 아기 아니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맨날 천도제를 해갖고, 천도제 한번 했으면 되지만 오늘도 오고, 내년에도 하고, 혼년에도 하고, 맨날 천도제를 해갖고, 오자마자 뭐 있으면 뭐, 귀신, 보이지도 않은 귀신이 도와주고, 복주고, 명주고, 뭐, 다 죽은다고. 맞나요? <웃음> <웃음> 맨날 복추고 명주고 다 주는데, 그거 와, 주고 힘드노. 응? 이름 바꿔 되기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있겠나? 생각 해보자, 이거. 공무원들 이름 바꿀 수 있나? 못 바꾸잖아. 어, 검사판사 바꾸나? 국회의원들이 바꾸되나? 지금 고등수교 갔다 오도 안 바꾼다, 이 말이야. 그럼 어사가 바꾸나? 선생님들이 바꾸나? 경찰들이 바꾸나? 아무도 안 바꿔. 올바른 사람 하나도 안 바꿔. 봐봐라, 생각해봐라. 내가 선생님들 이름 바꾸는, 개명하는 선생님들 하나도 못봤고 의사들 이름 바꾸는 선생님들 하나도 못봤고뭐바꾸사뭐어디로 국회의원이 바꾸나, 법관이 바꾸나, 뭐. 안 바꾸잖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아, 특별하게 바꿀 수도 있겠지. 그거는 우리가 오천만아이고뭐 한두 명 바꿨다 갖고 그거 미론이 되나? 그게 안 되지. 그거 아닌 거야. 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렇게 허무 맹랑금 갖고, 이렇게 뭔을 모르는 사람, 무지의 사람, 이런데 관심만 있고, 무지 사람인데, 또 거짓말 하는 것은, 이거는 재짓는, 솔직히 말해서 재짓는 거다. 이런 거는 없애야 된다. 아니 부적 해봐라. 지금 불교상에 가면 부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몇 마리씩 판다. 어? 이제 다 해갖고. 아, 지금, 닮아 대사가 귀신 붙이다가 귀신 날라가겠고, 이거 내 호주문이 여기 있다 해갖고, 막 오는 차가 막 저거 다 튕기쁘나?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이렇게 팽배해졌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전 세계 종교는 우리나라에 다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종교는 전 세계 아무 데나라도 종교가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 다단계는 우리나라에 다 있고, 전 세계 사기꾼은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그러 우리나라는 이 천국이야, 천국. 무슨 천국? 아니,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이 천국에서 우리는 정말로 좀 벗어나야 된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젊은 아들이 뭐를헬 해일조선이다 해일조선 헬 해일조선이 헬 뭐고 해일조선 지옥조선이다 지옥 젊은 아들이 우리나라에 살기 싫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팽배져 있다 해일조선 이 해일지옥이다 지옥 영어로 H-A-L, -L. Hell Korea, 응? 지옥 조선이다. 젊은 아들이 한국에 살기 싫다는 게 통계학적으로 요새 선분지 마야지. 50%가 넘는다는 소리다 젊은 아들인데. 이렇게 나라들을 만들어 갖고 되겠나. 처음 노원천지 그러는데 뭐 엄마, 아버지 사이도 없다. 뭐. 엄마는 아버지 이제 사기 치고 아들은아버지만제 사기 치고 이런 나라가 무슨? 아이고 난 머리 띵하네 지금. 그래서 우리 나이 수리 사주학, 수리 심리학 배한 사람이라도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자는 거다. 우리가 전체를 어떻게 다 바꾸겠노? 그지? 이제 골치 아픈 걸다못 바꾸니까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 언젠가는 또 조금 나아지는 게 있겠지, 그지?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열심히 가는 거야. 그것이 수리의 제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는 정말 사기치지 말아. 현실하고 다른 소리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자기들 그거 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면 헐뜯고 막 이런다고 했었는데 나는 막 그런 소리 하도 좋다 이거지. 내가 이 세상에 오가지고 이 올바른 것을 남겨주고 있도게면 내가 없을때라도 올바른 것이 누구가 전수를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겠지 그죠 내가 뭐 어떻게 이 통째로 나라를 바꾸겠노 그죠 그러나 내가 할수 있는 분야 정치하는 사람은 누구 말도나저 국회 저거 지금 개떡이잖아 그죠 한 사람만 똑바른 사람 정치 차리는 사람 이 있으면 조금씩 바뀔긴데 저는 똑같이 90 100% 100% 100% 그뭐그짓 말지 예, 한 사람만 조바른 정치사람이 있으다면 바뀔 건데, 이제, 이마 개판 아이가? 뭐, 정치마다 그렇고, 뭐, 그렇게. 아, 그래서,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갖고, 한 사람이 두 사람 만들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 음. 아, 그러니까, 그,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미래가 있겠나, 그래야 되면. 예, 헬, 조선, 이게 되겠나? 아무리도지만 우리는 비극이다. 헬 조선이라는 말이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비극이야. 젊은 아들인데, 아,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다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면, 이게 너무 심한 거잖아. 말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젊은 우리 부모들 책임이지. 애기들이 그런 마음을 먹게 만드는 부모들의 책임이다. 그 나라, 기운도. 나라 기운도 아니다, 막. 네. 사고가 덜어먹어서 그렇다. 단 네. 그래서. 네, 이거 완전히 똥장구이가 부자 돼가지고 저술집에 가서 미쳐갖고 허우죽 끓이는 거나 똑같은 나라예요, 지금. 그, 그게 되겠나? 자, 여기까지만 하고 점심 먹고 다시 실전 공부하자.